자 여기에서 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음 일단 카메라 뷰 록을 끝 하고요 음 요거 씬 콜렉션을 나중에 좀 정리를 하고요 일단은 음 비치 테이블부터 만들게 아니 비치 체어부터 만들게요 일단 플레인을 가지고 오고요 음 공중으로 띄우고요 레스 Z 아니 S X 네 이렇게 해주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 좀안 보이게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얘 예, 얘는 안 보이게 할게요. 네. 자 에디트 모드로 가서 루프 컷두개 해주고요. 그다음에 음, 프로포셔널 에디터는 좀, 어, 비활성화 시키고요 gz. g. 네. 다시 gz. 네. 보통 빛이 제어가 이, 이런 형태죠. gx. g. 아니고, gx. x. 그렇게 해 주죠. 그다음에 이제 팔걸이가 있어야죠. 음, Shift A Plane GX 엣지 모드에서 얘하고 얘를 G Z 아니, 아니죠. extrude Z. 네, 이렇게 올려서 G쪽으로 가게 하고요그 다음에 GX 네 이렇게 하고 GX 네 이렇게 하고 이 면을 다 없애줄게요 면을 다 잡아서 Delete Only Face 네그 다음에 엣지 모드로 해서 얘하고 얘도 지울게요 딜리트 엣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라운드를 줄 거예요 음 약간 좀 양쪽으로 벌, 벌어지는 게 좋겠죠 얘를 컨트롤 L S Y 네, 됐어요. 그다음에 볼텍스 모드에서 이 볼텍스하고 여기 끝 부분 볼텍스들을 좀더 라운드를 줄게요. Shift, c t r l B. 아 근데 뭔가 그딱그 그 비례적으로 라운드가 안 생기네요. 이럴 때는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Ctrl A 스케일 해주고 다시 에디트 모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Shift Ctrl B 그래서 이렇게 예, 됐네요. 됐습니다. 네, 이렇게 비지 체어를 만들고요. 이제는 이얘 얘, 얘만 떼어내고요 Shift, 음, 아, Shift D 하고 제질에다 놓고 얘를 분리를 해낼게요 얘를 Shift D 해서 제질에다 놔두고요 P 눌러서 분리를 할게요. 그러면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얘 말고 얘가 남게 되겠죠? 얘는 잠깐 히든을 시키고 얘는 지울게요. 면을 지울게요. 딜리트 페이스. 네. 그러면 에디트 모드에서 뭐 하나만 잡아 볼까요? 컨트롤을 다음에 시프트 얘를 예, 잡고 컨트롤을 하고 히든을 시켜 봐서 히든을 시켜 봐서 이건 제가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으면 됐어요. 이렇게 해갖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가려졌던 거 다시 알테이치해서 아 이거는 계속 가려져야 돼요. 얘네들은 가려져야 되고 얘는 여기에 어, 가려주고 이제 얘를 음. 어, 컴바트 커브로 바꿔줄 거예요. 커브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얘한테 지오메트리에서 베벨을 살짝 살려주면 이렇게 파이프가 살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 페... 예, 이비치체어의 면이 보이게끔 해주면 돼요. 근데, 네. 음, 아무래도 이제 배경을 멀리서 그, 배경을 주로 이용을 할 거니까 그 비치체어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고, 이 의자랑 이 프레임이랑 컨트롤 J 하면은 안될 거예요. 하나가 커브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오브젝트로 가서 컨버트 메쉬로. 예,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될 거예요. 컨트롤 J. 예. 이제 빛어가 됐고, 얘를, 사이즈를 적당하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대충 비슷한 거요. 그럼 이제 가려졌던 거를 다 보죠. 네, 어떤 거요? 모래 속에 파묻혀 있네요. 스냅을 한번 써볼까요? 스냅에 평면에 붙을거고 가까운 부분이 네 이렇게 해서 G 네 이렇게 모래사장 위에다가 그러면 그그 그 모래사장 표면에 딱 가서 붙었을 거고요 자 이제 끄고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비으로 내려 줄게요 GZ 이 정도만 파묻히게 하면 은될 거예요 네. 피치체어가 완성이 됐고요 음, 얘는 어, 일단은 색깔은 흰색으로 그냥 주고요 러프니스를 낮춘 흰색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해서 음, 에디트 모드 가서 면으로 하고 페이스를 잡는 걸로 하고 얘하고만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어 g 인을두 번째 메테리에다 얼 해주고요. 음, 베이스 컬러를 체크텍스처를 한번 해줄게요. 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은 일단 뭐 예쁘게 나왔네요. 아, 그렇게 하지 말까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지금 이, 얘가 기울어져서 그렇거든요. 결국은. 결국은 코디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인풋 텍스처 코디네이트 하고 어디갔죠? 벡터의 맵핑 예. 그래서 UV가 벡터로 들어가고 벡터가 벡터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래야 그냥 깔끔하게 보이네요 하고 스케일을 조금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하고 하얀색 너무 촌스러운가요? 역시 빨간색인가요? 빨간색 네 빨간색이 좋겠네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흰색 페인트가 아니라 음.. 아무래도 그냥 메탈 느낌의 스탠레스가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오브젝트에 쉐이드 스무스 줄게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 됐고요 얘를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시인 콜렉터에서 뉴 콜렉션을 어, 일단 몇 개를 만들게요. 음, 이 이름을 테이블, 체어를 해줄게요. 체어 해주고, 얘하고 테이블 파라솔을 요 컬렉, 이 컬렉션으로 넣어줄게요. 여기서 M, 테이블 앤 체어로 하면은 얘네들이 이 새로운 콜렉션 속으로 들어가요. 이 확인을 해서 이 콜렉션에 포함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얘 얘를 새로운 콜렉션으로 해서 F2 P나 콜라다로 해서 얘네들을 그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M P나 콜라다. 그러면 한 번. 안보이게 해서 확인을 다 갔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뉴요 콜렉션에서 요 바다와 모래사장은 인바이런 먼트라는콜렉션을을 어, 하나 이름을 바꿔줄게요 얘랑 얘는 인바이런 먼트로갈 거예요 네다 됐죠 그럼 이제 그 기본적인 컬렉션에는 카메라하고 라이트만 남은거예요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일로 가서 카메라 앵글을 한번 잡아 보자고요 렌더링이 끝났는데 그 애니메이션 되는 영상을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음 조금 그 아웃포커싱을 해서 좀 그럴듯하게 사진 찍는 방법을 다시 좀 알려 드리려고요 일단 카메라 투뷰를 럭을 오픈하고요 음 일단은 조금 어 앵글을 잘 잡아서 그럴듯하게 사진을 찍어 보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들이 왜다 따로 놓을까요 다. Ctrl J. 네. 하고, 스냅 살리고, G. 얘만. G. 이렇게 놓고 앵글을 좀 잡아서, 예,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Ctrl, Alt, Number, n u 게걸 찾고요. 여기서 럭 o c 해주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출게요. 피냐 콜라다에다가, 카메라, 카메라 선정하고, 포컬 렌스 28mm 잡을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 50mm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음, 약간 이렇게 잡아주고, Depth o 해주고, 이 포커스 오브젝트를 이 피냐 콜라다로 예, 잡아주고요. 그러면 뒷부분은 어, 흐려지고 F 스텝을 0.8 정도 줘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할게요. 렌더링. 1.2 정도 줄까요? 파도가 움직이는 게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해볼까요? EV 모드로 볼게요. 음, 어렴풋이 파도가 움직이는 건 보이네요. 그러면 다시 사이클 엔진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할게요 음, 렌더링 애니메이션 이것도 렌더링이 끝나면 음, 그 설명 동영상 뒤에다가 참가를 하겠습니다